음. 오, 사람 개많아 오, 우 아, 죽어다죽여어다죽여어다 죽여서, 다 죽여서, 아, 죽여서, 이렇게 쓰기 때 나이스. 오, 야, 야 얘네 뒤팅 수준인데 그냥? 왜요? <웃음> 존나 많은데요, 그냥. 홀리셰. 카르카 집으로 소환. 아 잠깐만요, 내가 소환하라면 소환해요. 네. 말이 안 되는데 내요 완전 뒷핑 수준인데 거의 라이브 가능? 카르카 집으로 지금 해요? 네 지금 해요. 오씨 어, 뭐야? 어 깜짝이야. 어 카르카 다시 불러요. 어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카르카 몸등이 봤어요? 몸 안에요? 네, 거기 안에 템다 들어 있어요. 우와! 만리정 언제 빙수전 아니에요? 그 정도면? 에. 예에... 오 스태그 55인데요? 오 그래요? 예, 네. 아니 53. 수컷? 아, 암컷. 뭐 스쿼드는 만들면 될것 같고. 아, 이야. 야, 얘네 암호 왜, 왜 이래 좋아요? 뭐 샀을 수도 있죠. 갑바 암호 1900인데요? 어, 만들면그 정도 돼요? 만든 게 아닌데? 아, 그 처음에 뽑으면 줘요. 스타트 키신가 뭔가 그거. 아, 근데 1900짜리 를 준다고? 와, 쟤. 체력 53. 다 53이냐, 얘네? 와, 개쩐다. <웃음> 이거 상대 Pv 모드인 거는 확인 못 못하는... 하나? 아, 근데 얘네 터레터가 너무 많다 근데 진짜 이거 다 깔게 내 두기 너무 싫은데? 에, TP 두 개랑 토대 70개 넣어놨어요. 토대 70 개? 토대 70 개는 <웃음> 아니 TP는 두 개인데 토대는 왜70 <웃음> <몇> 개야? <웃음> TP 두개더넣어놨어요네 개. 더 넣어놨어요. 네 개. 그4상 개피죠? 어네 포딩 안에 넣어놨어요 어 아니 저기 힐.. 그힐 힐에 놓치 그랬어요 아 포딩 해놓으면 더 빨리 자던데 피가 아 그래요? 네그 제... 포드 안에 보면 쭉쭉 사는 거 보여요 그럼 그것도 같이 해주실래요 밑에 애들? 어떤 거요? 아이다 안장 채워야 된다 왜일이 많아? 계점인데? 아케베다가 DP 깔아 놨고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해요. 아 네. 이 새끼 개빡치게 해볼까? 와 스테고 P 구십칠만 팔천이에요. 거세 안돼 있죠? 네 거세 안돼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니 근데 53 어떻게 포았지 55에요 얘. 야, 아 53이네. 53이든 55든. 그러니까 얘네 뭐냐 캐찰도 53이던데. 와씨 뽑기운개 좋은데 얘네. 근데 그 렉스도 53 아니었나요? 어 맞아요. 다 53이냐? 진짜 버그스나? 얘네 개빡치게 볼까? 안에다가 툭게딱 존나 해놓는거죠 엄마 다 봐요 혹시 43힐다 됐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? 43? 네오 뭐야! 왜요? 오? 무슨 일? 뭐야 뭐야 뭐야 죽었는데요? 이... 뭐야 제기 털을 켰어 갑자기 존나 짜야겠다 나도. 도망가요? 그... 캠 안에 다 어디다 넣놨어요 그... 스트라이드 안에 A few moments later 아니 원래 여기서 벨로나 한장 불프 먹었었는데 왜 안나오지? 어디서요? 아 씨발 X됐다 X됐다 왜요 왜요? 턴에다 박았는데? 벌써요? 네 <웃음> 야 우리 못 나오게 그냥 아예 가둬놨네 이 새끼들 어? 딴 이게 뭔소리냐 가뒀어요 그냥 가뒀어 어? 라이브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보이죠 이거, 말리장성같은데 성. 네저 위에 터렛 다 박아놨어요 지금 <웃음> 이야 어, 캐찰이다 아, 터렛 캐찰 왔었네 우리 터렛 캐쳐 들고 여기 들어오면 그 때는 거 아니야 그냥 그쵸죠 Fuck you! 쓰면 다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. 일단은. 흙만 막아놓은 것 같은데. 우리도 그라운드 털에 존내 많이 박아야 돼. 하루 개 기가 막힌데. 순삭나겠다. 순삭났다. 이거 보니까 골렘만이 답이 아니네. 골렘이 좋다고는 하긴 했는데.